어제 3월 7일 보름달이 뜬날 일본 홋카이도쿠시로에서 남남동쪽으로 72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47.6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을 과거 일본 강진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보름달과 초승달을 전후해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했으므로 앞으로 며칠간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월 5일에 일본 규슈 가고시마 남쪽에 있는 스와노세지마의 이 분화 경계 레벨이 높아졌고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역시 이 규슈의 사쿠라지마의 쇼와 화구에서 분화가 발생해서 분연이 2,700m까지 올라갔으며 큰 돌이 무려 800m 날아갔다고 합니다. 일본 큐슈 사쿠라지마의 쇼화화구는 2월 8일에 5년 만에 분화를 하였고 또한 한달 뒤인 이틀 전 3월 6일에 분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레코드를 보면 쇼화화구 분화 이후에 일본의 강진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캐비앵 남남서쪽 72km 해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을 3월 1일에도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을 최근 남태평양 마노아뚜 라인의 지진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2월 16일 필리핀 레가스핀남쪽 92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을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하루 뒤에는 인도네시아의 안본 남동쪽 539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고 을 지난달 2월 25일에는 어제 3월 7일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후카이도 쿠시로 이 동남동쪽 62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을 2월 26일에는 이 파피안유기니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을 칸드리안 동북동쪽 29km 지역에서 이 규모 6.2의 강진 3월 1일에도 이번 에도 파피안유기니에서 킨베 북서쪽 108km 해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 을 했으며 3월 3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6.5 그리고 3월 4일에는 뉴질랜드 캐르멜 메에서 캐르메트 제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고 을 어제 3월 7일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 북동쪽 70km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이 된 강진이 바누아투를 거쳐서 파피아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을 강타한 이후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했던 을 히스토리를 보면 은 50% 이상입니다. 따라서 어제 보름달을 전후로 해서 초승달 전까지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최소 50%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일본의 핫지 조지마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조오시마 그리고 시조오카현에 있는 수가만에서 다시 니지마 코즈시마로 잠시 뒤로 움직인 이 지진이 이 도쿄로 가고 있는 이지진 루트와 또한 후쿠시마와 미야기안의 이 지진 루트 그리고 세 번째 지진 루트인 이 지바현에서 최근 이바라키현 그리고 다시 니가타현에서 큐슈에서 다시 오키나와를 강타한 후에 남북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 조금 전 3월 8일에는 오늘 이바라키엔 남부를 다시 강타하는 등이세 가지 지진 루트가 현재 일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 중인 지진 중에서 어제 3월 7일 주부지역에서 아이치현에서 발생한 규모 3.3 전원의 깊이 10km는 이 현재 최근 일본에서 발생 중인 세 개의 지진 루트 중에서 과연 이 주부지역 아이치현의 지진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핫지저지마의 루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맞다면 도쿄 수도직카 지진의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루트도 염려가 되지만 이즈반도에서의 이 지진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핫지조지마의 지진이 2주 50마를 거쳐서 이 수가만을 거쳐 시조 가현에서 주부 지역인 이 아이치현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